아유, 다리야. 음. 음? 음. 아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어, 그리고 왜 내가 이거도 자고 있어? 음. 어? 여보? 음. 어디 갔지? 음. 음. 여보? 여보? 뭐 하는 거지? 여보! 지금 새벽 2시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자고 있잖아? 어? 어? 여보 나한테 칼르 던지면 어떡해! 자, 자, 자고 있네? 아이 그래 어제 새벽에 혼자 거실로 와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칼을 훅 집어 던졌어 내가 그랬다고요? 그래 그거 혹시 목류병 아니야? 음... 아빠 정감. 아빠 음, 음? 목류병이 뭔데? 음 잠에 깊게 잠들었는데 몸은 움직이고 있는 걸 목류병이라고 해아 그렇구나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만 역시 그랬던 거였어 내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몽유병이라서 부엌에서 잠든 상태로 마구마구 먹어서 그랬던 거였구나 하... 네?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냥 엄마가 평소에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스 리아야 엄마 말에 말대꾸하게 되니? 하지만 엄마 뱃살은 죽을 죽을 엽살인 건 사실이잖아요 스크 리아야? 어너 오늘 개밥도 먹지마! 눈물해 스크음 <웃음> 음, 어쨌든 그런데 잠든 상태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목류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던데 요즘에 집안일이 힘든가? 여보, 뭐 힘든 거 있어? Nope. 음, 음, 음, 음, 음. 그런 건 없는데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엄마 먹는 걸 보세요 팬케이크에 버터를 저렇게 주먹말리게얹고 먹잖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 맞거든? 아 그러시겠죠, 스코? 어쨌든 여보 걱정돼서 그런데 병원이라도 가봐 에이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 어, 어제 처음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음난 걱정돼도 그렇지. 일단 알겠어. 회사 다녀올 테니까 이따 저녁에 보자고. 네 다녀오세요. 미아야 편식하지 말고 밥 맛있게 먹고 있어. 물론 줄 스컬. 여보, 잘 자. 음, 음, 음, 아우, 다 리야. 음, 왜 이렇게 다 리가 아파? 음, 뭐야? 여보, 또 어디 갔어? 뭐야? 야, 야, 여기서 안 자고, 여기서 뭐해? 막올라가서 빨차. 음. 여보! 여보? 아 음. 음. 음. 음. 음. 음. 도 확실해졌어 공유병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똑같은 자리만 계속 돌잖아. 음. 나한테 좋은 생각 떠올랐다. 다이어트가 고민이라고 했으니까 더 다이어트 도움되게 무거운 것도 손에 쥐어주고, 음. 머리에도 좀 무거운 거좀 씌워줘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좋겠다. 음. 여보, 요일병 음,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거야. 음.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에휴. 나도 졸리니까 이제 자러 가야겠다. 에휴. The next day. 음.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 아, 음. 아, 어, 어, 뭐가? 아 뒷목 아 머리가 왜캠거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 오늘은 꼭 병원 가봐 어제도 하루종일 여기서 똑같이 계속 맴돌다가 여기서 잠들었다니깐 그러네 안방이 아니네 아 안되겠다 이 정도면 한번 병원에 가볼게요 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아이 여보 머리에 쓴것좀봐 아주 심각하다고 꼭 병아 알겠어? 그, 이런 왜 이런 건 내가 했었지 하휴 이까방한또 뭐야 저는 몰랐는데 가족들이 제가 자면서 움직인다고 하니깐요 아, 제가 왜 그런 걸까요? 아, 글쎄요 농혈병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이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요즘에 뭐 너무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기면 되실 겁니다 음, 네 근데 혹시 아이들은 괜찮나요? 아이들은 왜요? 멍유병이란 것이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지만 유전적인 게 크거든요 부모님들이 유전병이 있는 경우 아이들도 목유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으니 아이들도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머 나 다녀왔어. 아 왔어요? 음, 애들은 자. 음. 음.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음, 다녀왔는데. 그.. 아이들도 몽유병일 수도 있대 이게 유전이 되게 크다고 하네 그래? 그럼 우리 애들도 몽유병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전에 이아도 밤에 혼자서 막 계단 위를 걷는 것 같았던데 음... 설마 애들도 몽유병 아니야? 음. 음 일단은 일단 알겠어 나 일단 씻고 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음. 목유병이 유전이란 말이야. A few minutes later. 아셔 나다. 음. 음. 벌써 자네. 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 목유병 환자 아니랄까봐. 어? 그나저나 애들은 잘 자고 있을러나? 더 올라가 볼까? 응? <목소리> 아어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미풍 맞구만. 아니 그런데 <웃음> <웃음> 어떡해 나왜 날아다니는 거야? <웃음> 리아야! 여기서 <웃음> 위험하게 리아야 빨리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 아이고 니아가 아주 심각한 목류병에 걸렸구만 어휴. 요로로는 얌전히 잘 자고 있겠지? 어, 어? <웃음> 아이고 아이고 목육병이 정말 유전일 줄이야 애들이 저렇게 심할 줄 몰랐어 어디 가는 거야 아무래도 내일 아침이 되면 어, 우리 가족 셋다 그냥 어? 병원에 보내야겠어 이거 아무래도 대문을 좀 걸어잠그고 시간은 늦었으니까 나라도 자야겠구만 에휴 불쌍한 우리 가족 나 빼고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얘들아 아빠는 잔다 에휴 불쌍한 우리 가족 에이. 나도 자야겠다 얘들아 빨리 가나 자야 돼 그래 나도 잔다 얘들아 저 아저씨야? 아, 저 아저씨 몽유병만 걸려서 이 시간만 되면 잠든 상태로 잠옷만 입고 걸어다닌다니까 아휴 불쌍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아프겠어 아휴 아 아휴 잘 잤다 아휴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네 응 아유, 다, 다들 다 모였네? 좋은 아침 주래치 아무래도 내가 어제 너네 셋다 자는 거야 봤는데 셋다 목요병이 확실해 <웃음> 셋다 하염없이 집 안을 움직였다고 오늘 셋다 아주 심각하니까 꼭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와 알겠어? 응알래요 음, 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 데리고 내가 병원에 갔다 올게요 그래 그래 빨리 다녀와 지금 오늘 쉬는 에이. 날이니까 빨리 다녀오라고 어쩌못 갈아입었는데 응 쉬는 날이면 병원 안 여는데 어쨌든 얘들아 가자 아이 응급실 에 어, 네. 가봐야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잠옷인데 어, 네. 빨리 다녀와 하휴 우리 가족들은 나만 빼고 다왜 목류병인지 모르겠네 하휴 Thank okay. you.